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교재 확인하세요. 예. 네. 자, 세법 아니에요. 예, 네, 등기법. 네. 보시면 비밀노트 제가 심혈을 위해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지적법. 그죠? 이렇게 하면 등기법. 이렇게 두 군데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적법은 이미 수업을 했고요. 네, 오늘 이제 등기법. 네. 지금 12시니까 아, 제가 목표로 하는 건 6시 전에 끝내보자. 이게 목표입니다. 네. 빨리 진행되면 한뭐 5시 정도에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오늘 상태를 봐서 어떻게 될지 좀 <웃음> 봐야 겠습니다 음. 등기법이고요. 어, 제가 요약집도 있지만 요약집은 이제 정규 수업에 계속 진행을 음, 계속 반복해서 할 거기 때문에 어, 요약집은 이제 두께에 비해서 분량이 되게 많습니다. 예, 많은데 저 우리 이 비밀노트는 정말 단타에 단타 한번 딱 치고 빠지는 거예요. 예, 뭐 어떤 이제 세포수님뭐 원포인트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한 번에 에, 가능한 한 하루에 할수 있는 양을 다하자 아, 이게 이제 목표고요. 그래서 수업은 딱한 번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가지고 책을 이것만으로 이제 등기나 지적이나 한 번에 다 끝내보자라는 목표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약집보다는 더 압축돼 있고 요약집에 없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약집에 없는 견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본서를 초압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정도의 이제 교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집은 앞으로 계속 어, 수 시험 볼 때까지 가져가야 될 정규 교재니까 두 개가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예, 지금 저뭐 작년에는 이제 이제 앞에 머리말을 써놨지만 이거를 이제 회사에서 이벤트를 해가지고 어, 무료로 이렇게 쭉 뿌렸는데 예, 심지어 사고 싶은 사람도 못 샀어요. 다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 무료배부를 했는데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되신 분이 책을 못 구해 가지고 작년에 막암 거래가 되고 그랬거든요 예. 보통 만원에서 만5천0원씩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차라리 그냥 판매를 하자 대신에 조금 싸게 하자 라고 해 가지고 예. 얼마든지 이제 원하시면 살수 있게 이렇게 판매를 하고요 올해는 제가 이 교재가 만약에 다 떨어지면 예. 떨어지면 작년도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품절 나가지고 떨어지면 이제 e 북으로 전환해 가지고 예.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참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등기법 제주 돌리셔서 자, 맨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할 건데요. 네, 여러분 이제 이 궁금하신 거는 이제 첫 번째가 몇 시에 끝나냐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하신 거는 이제 이것만 보면 되냐, 그렇죠? 네. 당연히 요약집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이것만 봤을 때 제가 대략 계산했을 때 등기지적 다 합쳐가지고 24 문제 중에 적어도 반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봐도 절반 정도가 기본이에요. 근데 해마다 난이도가 막 조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나오면 반은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큼만 나오면 거의 이것만으로도 거의 합격점까지 올라갈 정도로 배치를 구성을 잘 해놨습니다. 대신에 완전 내 걸로 숙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난이도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요즘 출제 추세가요. 강론 쪽으로 가고 있어요. 강론. 총론에서 요즘 출제 장론입니다. 예전에는 총론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기본 원리를 물어보는 건데, 이제 지금 그 응용해서 그러면 강론 가면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이제 조금 출제 분위기가 좀 탔습니다. 이게 등기 같은 경우에는 12문제인데 분량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올 것인지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등기가 요즘 분위기는 강론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비밀노트는 아무래도 강론보다는 총론 쪽이 일단 비중을 뒀어요. 어, 지금 시기상으로 지금은 총론의 기본 원리를 파악하고 이제 시, 이제 시험 다가오면서 강론적으로 좀 펼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총론 쪽이다 이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이제 백선이라든가 마지막 동영 모의고사 갈때 그때는 이제 강론 쪽으로 돌려가지고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어느 의도로 가지고 어느 쪽에 출제할 건지에 따라서 이제 점수 득점 가능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 기본 원... 원그 좀. 정상적인 출제자라면 이 책만으로 충분히 반 이상 맞출 수 있어요 24개 중에 12개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실어놨고요 만약에 출제자가 작정을 하고 강로에서 구석진 데서 막 내자 라고 하면 이건 이제 속수무책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그런 정도가 돼도 최소 제가 볼 때는 거진 10문제 가까이 7, 8개에서 10개 가까이는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런 정도의 이제 출제 범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맨 앞에 6페이지 보세요. 자, 6페이지를 보시면 견본이 있죠. 견본. 견본. 제가 이 책은 이제 견본을 등기법, 견본을 앞에다가 다 배치를 했습니다. 전부 다맨 앞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어, 등기부에 등기에 기재되는 양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 발행하는 등기기재례 집이 있어요. 그 기재례 집 보면 이만큼 두껍습니다. 한 2,000페이지 정도 돼요. 그 많은 등기 기재 사례를 우리가 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그 중에 제가 고르고 고르고 고르고 골라가지고 이 정도는 우리 수험생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걸 모아서 여기다 다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등기 공부할 때 정말 많은 견본이 있겠지만 꼭 필요한 견본이 이게 다아다 여기 이 책에 있는 견본이 전부 다예요 이건 기본서에 있는 견본 중에서 또 뽑았고 그것도 가공하고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에 요것만할 겁니다 첫 시간에 1시간 동안 요만 할 거니까 요 강의는 아마 뭐 인강으로도 뭐 무료 강의로 유튜브로도 이제 언제인지 많이 뿌리실 것 같은데 요첫강아 요거 하나만이라도 완전히 제가 일부러 이제 각 견본의 이름들 신경 써서 넣었어요. 정환이 아시죠? 정환이 아시죠? 그죠? 박찬호 아시죠? 박찬호 그죠? 신경 써서 박명수 아시죠? 신경 써서 넣었으니까 그 이름들하고 그 사례를 외우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이름하고 사례 누구 나오면 아뭐 이렇게 해서 그 사례의 견본을 완전히 숙지하시면 뒤쪽에 내용 들어가서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첫 시간 이 견본만 할 겁니다.만. 자럼 이제 맨 앞에 보시죠. 자, 맨 앞에 6페이지 보시면 자 토지등기 한 세트가 있어요. 토지등기 한 세트. 6페이지 먼저 보시죠. 6페이지 맨 위에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죠. 자, 여기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자 표제부가 있습니다 등기는 한 세트가 표제부와 갑과와 의구가 나올 겁니다 자, 지금은 표제부, 갑구만 보여드렸어요 자, 표제부에 뭐가 있어요? 도지표시 자 표제부에 무슨 번호가 있다? 표시번호가 있다 이것도 이제 어이없이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갑구에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자, 여기 3867호 무슨 번호? 접수번호 어서 번호가 지금 세 가지를 위치를 외우셔야 돼요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자 갑구와 의구에는 순위번호와 접수번호.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표지 앱엔 접수번호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보셔야 돼요. 자, 표지 앱엔 접수 일자가 있습니다. 접수번호는 없어요. 자, 갑구와 열구에는 접수 일자도 있고 접수번호도 있습니다. 그죠? 요거자 번호 세 개, 자 표시번호, 순위번호, 접수번호죠. 어이없지만 이것도 종종 나와요. 표제부의 접수번호 없다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자 접수번호는 각고 의무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순위번호, 이건 표시번호. 자 기왕 나온 김에, 자표제부의 표시번호는 무조건 주등기입니다. 그래서 1, 2, 3, 4로 가지, 1 2-1 절대 안 들어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표제부에는 무조건 주등기다. 무조건 주등기. 자 이거 주등기죠? 주등기. 근데 만약에 1-1 그러면 부기등기. 이라고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부기 등기는 갑구와 을구에만 들어가고, 표지업엔 절대 부기 등기가 없다. 자, 표지업은 100% 주등기다. 여기는 1-2-1 없어요. 자, 무조건 1, 2, 3, 4. 자, 표지업 1번에, 자, 중 영등군, 매건면, 어촌리까지가 뭐예요? 소재. 자, 산1 0 0의 2번지 그러면 지번. 자, 소재 지번 나왔죠? 자, 여기는 지목이 임야고요. 자, 정식으로 썼죠? 자, 면적은 3,948제곱미터. 그죠? 자, 이거 합쳐서 소, 지, 지면 이게 뭐예요? 토지 표시. 자 토지 표시가 표제부에 있다. 자 됐죠? 자 갑구에 누가 있죠? 자 소유자가 있죠? 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쓰는데 자 갑구의 첫 번째 등기가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죠.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것도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자 이거 보존 등기는 원인과 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하는 거. 예. 그다음에 이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단독 신청으로 자 보존 등기를 넣놨습니다자이 양반, 예, 제가 이거 그 스토리를 일부러 외우시기 편하라고 예, 저희 아버지라 그랬어요. 예. 저희 아버지 아닙니다. 예. 네. <웃음> 예, 스토리상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 편하시라고 저희 아버지, 아버지가 김철수. 자 제가 김병렬. 예, 자 저희 아들이. 정환이, 정환이요, 그죠? 예. 실제 저희 아들은 정환이가 아니에요. <웃음> 네, 오해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김철수 씨가, 자,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면 상속. 누구한테? 너한테, 그 말고 <웃음> 상속인한테, 상속인한테. 뭐, 너한테요. 예, 상속인한테, 그죠? 예. 근데 그냥 돌아가시면 상속인한테 바로 상속이 됩니다.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이렇게 돼요. 자, 등기 없이도 음 굳이 말고 자,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그렇죠? 이게 상속이죠. 네. 근데 이 양반이 그게 싫은 거야. 싫어가지고 자, 손자한테 바로 주겠다. 야, 내가 죽으면 주는 게아니라 지금 주겠다. 라고 어떻게 해? 의사 표시합니다. 의사 표시. 그럼 이제 우리 손자 정환이가 어떻게 해요? 네? 당황해. 어떻게 해? 네, 의사 표시해야지. 의사 표시. 할아버지의 의사 표시를 받아서 손자도 의사 표시. 의사 표시. 의사 표시가 합치된 거예요. 계약. 계약은 계약인데 자, 공짜로 주는 계약이니까 증여계약. 이게 나아야 돼요. 증여계약. 자, 할아버지와 손자 간에 증여계약 이루어집니다. 그 증여계약이 등기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자, 할아버지와 손자의 최종 목적은 뭐겠어요? 소유권 이전이야. 소유권 이전. 그렇죠? 어떤 분이 탈세라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네. 할아버지와 손자의 최종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자, 이 등기의 원인은 증여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되면 자, 여기 순위번호에 몇번 쓸까? 2번 써야 돼. 자, 2번 쓰면서 자 소유권 이전 쓰고요, 그죠자 증여가 된 거죠? 증여. 이제 손잡고 됐죠? 김정환. 이렇게 된 겁니다. 요, 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한 요부요 요 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 이 기본이에요. 기본. 자, 증여니까 공짜로 주는 거기 때문에 돈이 안 나와요. 만약에 매매라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라고 나오겠죠, 그죠 거래 가액이. 자, 지금은 증여니까 돈은 안 나온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주 등기로 들어온다. 1-1이 아니라 2죠, 2. 자, 2번 소유권 전, 요 증여를 하기 위한, 요 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를 이제 외울 겁니다.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자, 당사자 누구누구 누구 있어요? 자, 김철수, 김정환 그러지 말고, 자,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자, 이때 우리 할아버지는 등기 권리자의 의무자예요? 의무자예요. 이거 흔들면안 돼요. 자, 할아버지가 주기로 했잖아. 약속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손자가 등기, 권리자. 자, 둘이 같이 갔네? 공동신청. 자, 당사자 신청, 공동신청. 자, 지금 다 외우셔야 돼요. 당사자 신청, 공동신청. 자, 어디 가야 돼요? 등기소. 어디 등기소? 관할 등기소, 그죠 관할 등기소, 그죠죠 예, 그럼 땅 어디 있어요? 영등부도 있었고, 그죠? 할아버지 어디 살아요? 그뭐었어 그죠 당시에 딱 예. 어디 있어요 영동구대 있고 그죠 할아버지 여살아요 서울 살고 그죠 예. 정원이 어디 살아요 김포 살고 됐어요 그럼 어디 등기소 용동 여기 가야 돼 여기 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야 되는 거죠 자 이쪽 가서 내면 어떻게 돼 가까우죠 가까우죠 그럼 깜빡 당황해서 어떡하지 예. 가까가까우죠 그죠? 자, 관할 등기소 어떻게 해? 방문 출석 신청이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예외가 있어요. 다 예외가 있는데 일단 기본 원칙부터 보는 거예요. 방문 신청 예외는 전자 신청이 있거든. 다 예외 있어요. 공동 신청 예외는 단독 신청이 있고. 다 예외 있어요. 원칙대로 갑시다. 지금 자 신청서 써가죠. 서면 신청 그렇죠? 누가 강제를 했어요? 아니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거를 자유 신청. 그럼 그렇잖아. 그래서 임의 신청. 자유 신청이에요. 자유 신청. 알아서 한다. 요죠. 그렇죠? 이렇게 신청 원리 기본적으로 다섯 개 있습니다. 이 부분이 등기 총론이에요. 이 총론만 가지고 책이 절반이 끝납니다. 등기법 절반 여기야 예 네. 지금 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신청 원리가 다섯 개 있습니다 자 신청하면 어떻게 돼 접수 자 접수 자 접수 똑같은 말로 저장 접수 저장 아, 이 같은 거예요 접수 저장 이에요 옛날에는 손으로 받았지만 요즘은 컴퓨터로 받는다 저장되면 접생 수 걸로 본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해줄까 말까 심사. 심사 자 심사 이거는 형식적으로 합니다 자 등기관 권한을 가지고 들고 가서 야 니네 계약서 쓰면 보자 이런 권한은 없어요 어떻게 제대로 쓴거 맞아? 진짜 이거 안 돼요. 자, 서류만 보고 잘 써있네? 끝. 이거예요. 이거를, 자, 실질적 심사다, 형식적 심사다. 형식적 심사. 형식적으로 서류만 검토합니다. 자, 근데 검토하는 원리가 다 있겠죠? 예. 네. 그게 각하 사회예요. 각하 사회가 총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각하. 자, 11개 중에 하나도 안 걸렸는데 애들이 못생겼으면? 예? 네? 뭐, 어떻게 실행하지, 그죠? 못생겼어? 어, 뭐 이러면 안 돼, 그죠? 자, 각하서의 이외에 다른 거는 따지면 안 된다. 딱, 그것만 따져라, 이거요. 예그래서각하서에딱 그렇죠? 제한이 돼 있습니다. 거기 하나도 안 걸리면 어떻게 해요? 등기가 실행됩니다. 기록되고 식별부 등기가 실행되는 거예요. 자, 등기부에 아까 그 노란색 정환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다라고 도장 찍는 거. 예전엔 도장 찍었지만 요즘 전산으로 이런 부호를 기록합니다. 여기까지 봤으면 절차가 끝났다, 맞춰졌다, 완료됐다, 같은 말이에요. 자, 끝났다, 맞춰졌다, 완료됐다, 그래서 요즘은 맞춰졌다, 그래요. 맞춰졌다, 그죠? 자, 맞춰졌으면 효력은 언제 발생? 접수한 때 효력 발생, 요거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배경을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예전에는 기록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었드랬어요. 옛날에는 아, 등기부에 써놔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써놓은 날짜가 안 나와. 날짜가 언제 나오냐? 접수 날짜가 나와. 자, 다시 보세요. 자, 기록된 날짜는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접수된 날짜가 나와. 기록된 날짜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날짜는알수 없다. 그래가지고, 세법에서도 접수일자 자꾸 그랬거든. 그래서 등기법도 그러면 접수일자 그랬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접수일자! 그랬더니요, 접수되고 나서 각화됐대. 접수되고 다 각화됐으면 효력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법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접수됐다, 데, 접수됐죠. 예, 그리고 나서 맞춰졌죠. 그렇다면, 이때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등기가 맞춰졌다면 언제 식별부 맞춰졌다면 그죠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든 거야 억지를 쓴 거지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수험생이니까 시키는 대로 외워야 돼요 그죠 원래는 등기부의 실행이 됐을 때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이제 법을 쓸 수가 없었어 예. 예, 기록된 날짜가 안 나오니까 등기부에 그러니까 언제 접수한 때라는 데 자, 조건이 각화되면 안 되니까 조건을 붙인 거죠 맞춰졌다면 맞춰졌다면 언제부터? 접수한 때부터, 자,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요, 이제 요, 요 원리를 파악하셔야 돼요. 자, 언제 맞춰져? 식별부에 맞춰진 거예요. 그렇죠? 언제 맞춰져? 그랬더니 접수한 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맞춰지는 건 식별부. 그렇죠? 접수한 때. 효력 발생. 자, 또는 저, 접수를 저장이라고 하죠?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이 같은 말이에요. 자, 접수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조건은 맞춰졌다면. 맞춰졌다면. 자, 맞춰진 이후. 완료된 이후에 뭘 줘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작성통지요. 작성동지 자, 끝나고 나면 작성동지 나옵니다. 자, 누구한테? 누구한테? 자, 작성, 동지. 그죠? 자, 작성은 모든 등기 때다 작성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소유권 보존등기, 자, 설정등기 또, 이전 등기, 자, 권리자를 추가하는 등기, 추가하는 권리 변경 등기. 자, 요런, 요런 네 가지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안 나오는 말소 등기, 이럴 땐 작성 통제하지 않는다. 그죠? 단순 변경 등기, 이럴 땐 작성하지 않는다. 이렇 돼요. 자, 네개 외우셔야 돼요. 보존 설정, 이전 추가. 자,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맞춰졌으면 작성한다, 고 x 오, 그죠? 지금 보고도 못 믿겠어요, 지금.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권리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전세권 이전이 되면 작성한다 오 맞아요 전세권 이전 이럴 때 맞는 거예요 전세권 이전 등기 전세권에 대한 권리증을 준다고요 그렇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맞춰지면 작성한다 오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갑이었는데 자 이게 갑을이 됐다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권리가 추가됐지 자 이런 갑에서 갑으로 되는 경정 등기다 그럼 뭔가 바뀌었잖아요 이럴 때는 작성 통지할 필요가 있지 을한테 너도 이제 권리자 됐다. 라고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추가입니다. 그래서 보존, 설정, 이전, 추가. 자 저당권 말수하면 작성한다. X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정환이가 무슨 등기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이면 작성한다. 맞잖아요. 그죠? 자 작성해놓고 누구한테 통지하냐 그랬더니 자 명신, 자 등기, 명인이 된 신청. 이 등기, 명인이 된 신청. 이죠 할아버지의 손자예요. 손자가 등기, 명의 됐고 자, 걔가 할아버지랑 공동으로 신청했지. 그럼 명신이니까 작성통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네 명이지만 내가 신청하지 않고 딴 애가 해줬다. 이러면 작성통지하지 않는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작성통지가 다 되려면 자, 보존설정 이전 추가 명신. 이게 다져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보존설정 이전 추가 명신. 그럼 작성통지. 자, 누가 누구한테 등기소에서 자, 등기권리자 명신한테 작성통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등기 필정보 봐야 되겠죠? 자, 등기 필정보. 자, 그거 보려면, 자, 먼저 신청서를 씁니다. 자,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자, 여기다 뭘 쓸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신청서에 일단 어느 부동산 해달라고 할 건지 써줘야 될거 아니에요. 자, 이 부동산이요? 라고 쓰는 거예요그 다음에, 자, 등기 원인은? 증여. 쓰는 거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써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 누구였어요? 김철수. 자 성명과 또 주소와 등록번호. 그래서 명주번역그죠자 명이 뭐예요? 명 성명 또는 명칭. 자 주는 주소 그래야지. 벌써 주민번호로는 안 돼요. 자주 그러면 주소죠. 그렇죠? 번은 등록번호. 등록번호. 네. 등록번호. 자 이, 이, 우리나라 사람이면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될 거고요. 법인 같은 경우 법인용 어, 법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이 등록번호죠. 번 그랬더니 누가 전화번호 그러더라고요. 예, 전화번호 의미 없고요. 여기서 명주번자 등록번호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 등기권리자는 정원이의 명주번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요거 요거 요거 소재지번 지목 면적 요거 써내면 등기관이 요거 보고 나서 진짜야? 면적 맞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뭘 갖고 갈까? 대장 대장 임야 대장 줄가는 거요 임야 대장 됐죠? 예. 그 다음에 증여 보고 나서 진짜? 물어봐. 어떻게? 해? 중요 계약서 갖고 가는 거예요. 예. 네. 이제 주소 맞죠?라고 물어보면 어떻게요? 네? 주민등록등본. 네. 그게 주소를 증명하는 거예요. 주소증명. 또 등록번호 증명. 자, 주소증명, 번호증명. 이거 갖다 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서를 넣어요. 자, 신청서를 넣으니까 자, 요 밑에 이제 받아가지고 자, 정환이 이름을 써줬죠? 정환이가 등기 명의됐어. 자, 할아버지랑 같이 신청했어. 그럼 작성 통지가 나오겠죠? 자, 뭐가? 자, 등기필 정보, 이작성통지 합니다. 그렇죠? 자, 등기필 정보, 작성통제, 정원이 나와있고 접수번호 나와있고 자,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보안티커 싹띠죠? 자, 싹띠면 뭐가 들어있어요? 1년 번호와 비밀번호, 자, 다시. 자, 1년 번호는 하나인데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된 12개의 문자로 구성하는 거예요. 이 하나, 일종의 아이디, 아이디.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50개를 주는 거예요. 요거 집어넣고 50개 중에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딱 짝이 맞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번쓸수 있게 50개를 미리 준비를 합니다. 자, 요 등기 필정보 되게 중요하니까 어떤 언어나? 장롱, 그죠? 장롱, 우죠 그럼 기억나죠? 자, 장롱, 장롱으로 들어갑니다. 자, 장롱으로 들어갔다가 언제 끝내 예? 네? 의무자 할 때. 자, 다음 등기에서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팔 때, 자, 전세 줄 때, 임대 줄 때, 그죠? 자, 저당 잡힐 때, 전부 다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여러 개 필요한 거예요. 자, 지금은, 오늘은 제가, 저당 잡히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저당권이 들어옵니다. 저당권. 그죠? 렇 자, 지금 각구에는 소유자가 누가 들어있죠? 정환이. 자, 정환이가 증여받은 걸로 돼 있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자, 을구에, 자, 을구에, 자, 저당권이 들어옵니다. 자, 저당권 등기 목적은 저당권 설정이고, 자,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 그죠? 순위가 1번 저당이죠? 순위번호 1번. 그죠? 자, 을구에는 순위번호와 접수번호가 있는 겁니다. 기까지 왔죠? 자, 저당권의 껍쓰는 거, 채권의 과 채무자. 근저당권이라면 채권 최고의 과 채무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을구에, 요 저당이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구조를 보세요. 자, 원래 이땅 누구 거였어요? 김철수. 지금 누구 거였어요? 김정환. 자, 이제 저당권 누가 잡아? 김병렬이 잡아. 진짜. 누가 잡아 충북, 농업, 협동, 조합. 자 중북농협이 저당권자가 돼요. 중북농협은 조합이에요. 중북농협 이 조합이에요. 자 이거는 특별법상 조합. 특별법상 조합은 조합이 아니라 법인이에요. 법인. 법인은 등기권리자가 될 수가 있다.요. 됐죠? 자 민법상 조합은 등기권리자 가될 수가 없어요. 이건 특별법상 조합이니까 등기권리자 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법인이란 말이죠. 법인. 자 얘가 등기권리자가 되고요. 자 돈은 누가 꺼? 김병렬이 꺼. 자이땅 누구 땅이 돼? 김정한 땅이 돼. 자, 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소유자랑 채무자랑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충북 농협 입장에서는 누구 땅을 잡는 거예요? 정의 땅을 잡아놓고 돈은 누구한테 꺼줘? 김병현에게 꺼줘. 이게 된단 말이에요. 보시죠? 이거 지금 네,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있다. 자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는 다른 사람일 수 있다. 이거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요등기를 하기 위한 등기 신청서. 요등기하기 를 위한 등기신청서. 요거를 제가 자, 본샥 넘겨요. 6페이지 밑에 자, 을구가 나와 있죠. 6페이지 을구에 저당권자 충북농협이 나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한장샥 넘기시면 9페이지. 자, 9페이지 에 저당권 설정 등기신청이 나옵니다. 확인됐죠? 예. 네. 그러면 계속 앞에 칠판 보세요. 자, 이게 저당권 설정 등기신청서예요.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랑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뭐 써야 될까? 저당등기 신청서에다 뭐 써야 될까? 어, 당연히 소지주이면서야지그죠 자, 저당권 등기꼭 쓰는 거두 가지, 채권액과 채무자세. 채권액과 채무자, 그죠 자, 채권액 에, 채권액 쓰고, 자, 채무자 쓰고, 자, 채권액과 채무자, 그죠 예. 저설정기약 자, 몇여도몇월몇일 쓰는 거예요. 자, 채무자는 김병렬. 자, 등기 의무자는. 정환, 정환이가 자기 땅을 아버지 그돈 꿔주는데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정환이가 뭐가 돼? 등기, 의무자 그럼 충북 농협은 뭐가 돼? 등기, 권리자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충북 농협도 법인이니까 등록번호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그래서 명주번, 명주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저당권에 꼭 쓰는 거는 채권액과 채무자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 신청서 샥 돌려, 자, 샥 돌려 잠깐, 뒤에 뭐가 있어요? 등기필 정보 자, 등기필 정보는 누구 거? 정원이 있고 정원이가 지금 의무자잖아요. 자기 땅을 지금 처분하는 거야 지금 아버지를 위해서죠. 그 예, 이해되시죠? 자, 의무자의 등기표정 여기다가 아까 나왔던 그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하나 집어 넣는 거지.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해서 신청서가 구성될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서. 아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이거는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 이런 신청서 양식들이 등기소에 가면 다 있어요. 각 등기마다. 그죠? 걔네들 뽑아가지고 필요한 등기 신청을 쓰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자, 가장 기본은 부동산 쓰고, 사람 쓰고, 그죠? 원인 쓰고, 목적 쓰고. 이게 기본이에요, 어디든지. 그리고 특별히 저당권이야 그럼 채권외과 채무자 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만약에 전세권이야? 그러면, 전세금과 범위. 지상권이야? 그러면, 목적과 범위. 지역권 목적과 범위. 임차권 차인과 범위. 이거 이따 외울 거예요. 걔네들 꼭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저당권이니까 채권외과 채무자. 꼭 쓰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자 저당권 등기 신청서를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요. 자, 지금 연습 차원에서 자 여기 여기 여기 얼마죠? 지금? 천만원 자이 채무자 김병열. 써보세요. 거기다. 네, 써보세요. 네, 9페이지 9페이지에는 이게 그거예요. 자 9페이지 9페이지예요. 그죠? 네. 보이시죠? 자 채권액하고 채무자를 한번 써보세요. 자 저당권 등기에 꼭 쓰는 거. 채권액과 채무자 그죠? 네. 자... 그리고 다시 6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6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6페이지 보시면, 을구의 소유권 2, 왜 권리가 6페이지에 나와있죠? 예. 네. 거기 보시면, 채권액과 채무자가 써져있죠? 채권의 채무자. 그리고 저당권자가 누구예요? 충북농업협동조합. 자, 충북농업협동조합도 등기 당사자가 될 수가 있다. 왜? 법인이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됐습니다. 이 스토리를 다시 보세요. 자, 충청도에 땅이 하나 있다. 자, 원래 누구 거였죠? 김철수가 했어. 매매여 증여여. 증여 돼서 누구한테 갔어? 손자한테 갔어. 그렇죠? 손자 땅을 가지고 그 아빠가 자 돈을 꿀 수가 있는 거고 누가 돈을 꿔줬어? 충북농협이 돈을 꿔준 거지. 김병렬이 돈을 꾼 거지. 이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충북농협은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저당권자예요? 저당권 설정자예요? 저당권자. 충북농협은 돈 꿔주고 저당을 잡았기 때문에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인 거예요. 이거 같은 사람이에요. 충북 노무 같은 사람이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 자, 채무자는 김병렬이었죠. 그 저당권 설정자는 김종환이었지. 자, 이게 스토리가 머릿속에 기억이 나야 됩니다. 자, 안 봐도 생각이 나야 되는. 거는 이건 항상 여러분 앞으로 맨날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그죠? 어느 땅을 누가 샀는데 자, 공짜로 받았는데 저당을 잡았다, 대출을 받았다. 이 구조 지금. 그죠? 꼭그 집주인이 대출을 안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딴 사람이 대출 을 받고 집이 처분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지금, 정환이는 소유자예요? 정환이 소유자 맞아요? 소유자 맞잖아. 요 지금, 내 땅이 지금 웃겨도. 근데, 까딱, 지 아빠가 돈안 갚으면 어떻게 돼? 경매로 날라가지. 알고도 준 거예요?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죠? 예. 네. 자, 알고도 이걸 내놨으니까 이게 처분한 거예요. 처분한 거야. 일종의 처분. 저당권 설정도 일종의 처분입니다. 처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네. 땅을, 자, 반만 저당 잡힐 수가. 땅을 반만 저당 잡힐 수가 없어요. 그걸 하려면요. 분할을 해야 돼. 분할해서 그죠? 토지를 두 개로 나눠놓고 등기를 두 개로 나눠놓고 그중에 하나를 저당 잡아야지. 그러니까 일부만 저당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일부를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으면 분할해서 그중에 하나를 다 저당을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저당을 설정하는 것도 일종의 처분행위에요 됐죠? 그러면 등기기관이 물어보겠지. 정원이 너 진심이냐? 물어보겠죠 그럼 저 진심이에요. 뭐가 필요할까? 인감증명인감증명 자, 저당을 설정할 때정원이 인감점이 필요합니다. 됐죠? 그렇죠? 자, 또 하나. 자, 너 진짜 소유자 맞냐? 그 뭐가 필요해요? 아까 장론이 집어넣은 거. 등기필정보. 자, 그 등기필정보를 자, 여기다가 써내는 거예요. 자, 등기필정보는 누구게 필요하다? 등기의무자, 의무자. 여기서 정원이가 의무자인 거지. 그 장론이는 꺼내다가 써서 내는 거예요. 써서 내면 이게 뭐예요? 작성 통지요 제공이요? 제공. 이 제공이에요. 정환이가 의무자로서 등기세 내는 거가 제공입니다. 그래서 제공은 신청서에 이렇게 써서 내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죠? 작성 통지는 등기세 우리한테 주는 거죠? 자, 등기세에서 언제 작성해? 보존, 설정, 이전 추가할 때 작성해. 누구한테 통제해? 명신, 권리자한테 통제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등기가 맞춰졌어요. 어, 자, 맞춰지면 이제, 자, 을구에 뭐가 들어왔어요? 저당권 등기가 들어왔죠? 그러면 저당권자, 누구예요? 충북농협. 자이 사람도 등기 명의네요. 등기 명인이었어 됐어. 등기 명인이었어요 됐어요. 됐어. 왜? 저당권 등기 명의라니까. 자, 얘만 등기 명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저당권 등기 명의. 충북농협이 자 충북 농협이 정원이랑 같이 신청한 거예요? 정원이랑 공동신청. 여기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그러면 충북농협도 뭐가 됐어요? 신청이네. 그럼이 뭐예요? 명시이네. 그죠? 자, 지금 무슨 등기를 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지. 저당권 설정. 자, 설정 등기에다가 명시 나왔네? 그 뭐가 나와야 돼? 등기필 정보 나와요. 자, 무슨 등기필 정보? 저당권에 관한 등기필 정보가 나옵니다. 자, 저당권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합니다. 누구한테? 명신. 자, 충북 농협한테. 너 이제 저당권자다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등기필정보 몇개됐어 지금? 두개 됐어요 소유권 등기필정보 저당권 등기필정보 이렇게 나온다고요 복잡해 그럼안돼 이거는 알아야 돼 이거는 이거는 중개사 된 사람이 저 권리마다 등기권리증 나온다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저당권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필정보 나온다고요 그럼 기본은 이거예요 보존 설정 이전 추가의 명신이야 응 너도 줘야지 이렇게 주는 거예 등기소에서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충북 농협한테도 저당권 등기필정보가 나옵니다 그럼 얘네는 이거 받아서 어디다 넣나? 지네 장롱에 듣겠지 은제근에 의무자가 될때자 충북농협이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요 이 저당권을 말수해 주거나 또이 저당권을 딴 은행에다가 이전하거나 이럴 때 의무자가 된다고 그럴 때고 그 비밀번호를 쓰라고 주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게 계속 돌아가줘야 돼요 자 지금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정보는 얘한테 왔지만 저당권에 관한 등기필정보는 충북농협에 떨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작성통지 이 원리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원리를, 자, 머릿속에 혼자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땅을 공짜로 주고, 이거를, 자, 이 저당을 잡히고, 이 구조가 신청서 쓰고 등기필 정보 나오고, 이 구조가 머릿속에 혼자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자리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소유자하고 채무자하고 달라질 수 있다. 그죠? 자, 그럼 누가 해줘야 돼? 소유자가 해줘야 돼. 수유자, 이 사람의 인감증명과 이 사람의 등기필정보가 있어야 저당이 잡혀질 수가 있는 거고, 저당 등기도 설정 등기이기 때문에 명신 나왔으면 등기필정보가 작성통지가 나온다라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저당권에 꼭 쓰는 거두 가지. 채권의과 채무자. 근저당권이면 채권 최고의과 채무자. 이렇게 된 거야. 자, 두 개를 같이 구별해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원리였어요. 자, 그다음.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 가처분. 가처분 이걸 넘어갈 거예요. 이제 이제 끝났어. 이제 하나, 하나 끝났고요. 가처분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교재 그대로 가셔서 자, 페이지 11페이지 보이시죠? 11페이지. 11페이지에 가처분 등기 볼 거예요. 자, 여러분이 등기법 공부하면서 제일 골치 아픈 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요거 구별하는 거. 자, 그다음에 구분 건물 대지권. 요거 구별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좀어까하면 인감 증명. 이런 건데 요즘 인감 증명이 잘안 나와요. 구분 건물도 띄엄띄엄 나옵니다. 참 다행이죠? 참 다행인데 가처분 잘안 나와요 요즘에. 가압류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공부만 하면 가압류 가처분 때 미쳐버리겠대.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그죠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다 다른 얘기예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다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 설명할 거예요 지금. 마음의 부담 엄청 가지고, 야 역시 등기는 나는 아닌 것 같애. 뭐 이러지 마시고, 자 가볍게 들어보시고, 그렇죠? 아니면 그냥 접으세요. 요즘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예. 자, 앞에 보세요 그래도 이제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 유재석이 있고 박명수가 있죠 자 박명수가 원하는 게 뭐죠 박명수가 현재 원하는 건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 소유권 내놔라 이거지 그럼 유재석이 순순히 내주면 아까 정원이처럼 등기 치고 끝나는 거예요 얘가 안 주는 거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소송을 하겠지 그 소송을 하면 금방 돼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지 그고 그 사이에 딴데 넘어갈까 봐그 박명수가 자 법원 가서 판사님한테 그런 거야 등기소 안 가요 법원 가요 법원 가서 소송 들어가면서 판사님 이거 소송 정식으로 갈 건데 예비로 임시로 저이 먼저 선결 과제로 가처분부터 먼저 걸어달라라고 자 어디 가서 얘기했어요? 법원 가서 얘기했어요. 법원 가서 판사님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가처분부터 걸어 주셔 판사님이 노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판사님이 안 돼? 나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안해 줘. 그럼 법원 가가지고 판사님, 내가 공부 좀 했는데, 해주셔. 이러면 어떻게 돼? 기각! 그럼 <웃음> 기각, 이죠 건방져. 짤리는 거예요 그게. 법원 가면 어떻게 돼? 바짝 엎드려야 돼요. 예, 법원 가면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죠? 예, 판사님은 그냥 신이에요, 그죠? 예. 내 사건 판사님 신이야. 옆에서 판사는 신이야. 옆에 사건 판사는 그냥 아저씨야. 예, 상관없어요. 그죠? 이제 내 사건 판사는 무조건 바짝 엎드려야 돼요. 언급 물어야 돼, 가서. 난 너무 억울하다고. 그죠? 이러면서, 물론 증거를 내야 되겠지만, 예, 그러면 이제, 어, 이 자식, 사람이 됐네. 이러면서, 예, 가처분 결정을 내려준다고. 가처분 걸어줘라라고 하면, 자, 우리 박명수가 기분 좋아 나빠. 엄청 좋지 이제 아싸 일단 일일타에서 이겼어. 그래서 들고 어디로 가? 예, 등기소 가는 거지. 등기관 가처분 등기 이럼 어떻게 돼? 각하가 됩니다. 각하, 각하. 이거 까다로워. 지각하면 안 돼. 어떻게? 촉탁돼. 자, 법원에서 이거 결정 내려주고 법원 판사님이 등기소에다가 이거 해드려야 돼라고 촉탁 넣어줍니다. 이건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예요.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내가 신청하면 어떻게 돼? 각하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원래 촉탁이랑 신청이랑 비슷한데 이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반드시 촉탁으로만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신청을 하면 각하된다. 됐죠? 그러면 이제 촉탁으로 왔나 봐. 촉탁이 이날 왔나 봐. 이날, 이날. 접수된 날 왔나 봐.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소유권을 원하는 가처분은 주등기로 들어옵니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기 때문에 이 가처분도 주등기로 들어와요. 이번 가처분하고 나서 지금 채권자가 누구다? 박명수다. 앞으로 소유권 이전되기 될지도 모르겠다. 임시다. 아직 은 모른다. 그죠? 지금 이제 소송 들어간다.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소송 들어가면 누가 이겨? 아직 모르는 거지. 아직 몰라요. 자, 만약에 박명수가 지문 어떻게 돼? 지문? 자, 요 가처분 등기는 말소 들어가요. 가처분 등기도 전대 끝?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촉탁으로 말소해버립니다. 됐죠? 예, 근데 그런 거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얘가 저버리면 스토리 나올 게 없어. 시험 낼게 없어. 그러니까, 자, 여기서 시험을 낸다라고 하면, 가처분이 걸렸으면 지금 소유자 누구요? 유재석이요. 그쵸? 유재석이 이 가처분 보고도 딴사람에테 팔아버릴 수가 있다. 이게 시험에 난다고. 가처분이 있어도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걔는 몇번 들어와? 3번 들어오겠지. 자, 3번. 3번 누가 들어왔어요 김구라 들어왔다. 자, 이해되고 있죠? 그래서 가처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반환는 등기가 들어오면 등기한 실행한다. 각한다. 실행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실행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명수가 자, 지는 거는 시험에 나올 일이 없어요. 자, 얘가 이겼어. 누구한테? 유세한테 이겼어. 이거 어떻게? 해? 김구라는 몇 번인데? 3번인데. 2번 거로는 가처분권자가 원소회자한테 이겼어. 그 위에 어떻게 해? 죽여버려 그러지 말고. 말소, 말소, 무슨 말소? 그러니까 그 직권말소 그거 하지 말라고. 그 직권말소 그거 그 제발 좀. 그 직권말소. 신청말소라고. 어쨌든 말소는. 그게 달라. 직권말소신청말소 다르다고요. 오죠? 그렇죠? 왜직권말소 아니에요? 그냥 아니야. 그냥 제도가 그게 아니야. 이거는 네가 가서 신청말소하라고 법에 정해놨어요. 그죠? 예, 만약에 저한테 권한을 주신다면 제가 가서 바꿔놓게 요 직권말소로. 예. 근데 저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현재 법을 외우셔야 돼요, 그죠? 직권말소는 이따가 가등기 할때 직권말소요. 예 이건 가처분이잖아요. 가처분에서는 얘가 가가지고 등기소 가가지고 나 이겼어 판결문 봐 등기관 이거 줘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단독 신청으로 자 3번 등기를 말소합니다. 자 누가 단독 신청해요? 박명수 그러지 말고 가처분권자. 가처분권자 자 가처분권자가 단독 신청으로 자이 3번을 말소 신청합니다. 그러면 내꺼 됐어요? 아직 아니지 아직 아니요. 그러면 박명수가 내 소유권 이전등기도 해주죠?라고 또 단독 신청합니다. 그럼 단독 신청 몇 개? 두개예 쫓아내고 내꺼 넣어. 두 개를 동시에 넣야 돼. 판결문 들고 가가지고까지 이해되시죠? 예. 네. 그러면 두 개. 이거 지우면서 박명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들어옵니다. 자, 지우면서, 자, 가처분 때문에 실효됐다, 3번 지워라, 라고. 요거, 단독 신청. 자, 같은 날또 단독 신청. 단독 신청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박명수하고 들어온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등기관이 이두 개를 딱 써주면서, 오케이, 내가 이거는 서비스로, 이 2번 가처분은 내가 지워줄게. 라고 어떻게 직권 말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등기관이 이거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지가 해준 거죠? 이게 직권 등기란 말이에요. 직권으로 자 2번 가처분은 말소시켜준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기부가 탁 나와있으면 지금 누구 거예요? 박명수가 되는 거지. 자구조 아시겠죠? 자이 스토리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올 거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 가처분이 있더라도 자 제3자 들어오면 실행된다, 각화된다? 네. 실행된다. 얘가 승소하고 나면 얘는 직권말소다, 단독신청말소다. 단독신청말소. 그두 개만 알면 돼.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가처분은 어떻게? 직권말소예요. 그 가처분, 직권말소. 그죠? 그래서 지금 등기가 하, 같은 날 따다닥 세개 들어와요? 따다닥. 자, 얘 지우고, 자, 그 다음에 내거 집어넣고, 그걸 지우고. 그러면 같은 날 따다닥 세개 들어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따다닥. 자, 물론 정리가 안 되실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교재 23페이지에 이거 넣어놨어요. 음. 자, 넣어놨어요. 자, 오시면 이렇게 말을 할수 있어야 돼요. 가처분권자가 누구였어요? 방금 가처분자 누구였어요? 박명수. 본 게임 가서 이겼대. 가처분 걸어놓고 본 게임 가서 이겼다. 이 뜻이에요. 가처분 걸어놓고 본 게임 이겨서 자기가 원하는 게 뭐였죠? 소유권 이전. 또는 뭐 말소나 설정도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이긴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 떼고 내놔. 라고 단독 신청을 넣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자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등기로서그 박명수 권리를 침해하는 누구였죠? 김구라. 김구라 등기 말씀 어떻게 해요? 또또 직권이야 단독 신청이 되니까 단독 신청, 단독 신청. 자, 그럼 단독 신청 몇 개? 두 개. 자, 요거두 개를 동시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등기관이 자 직권으로 그 가처분은 어떻게? 직권말씀 해준 주 거지. 그래서 따다닥 세 개예요. 자, 따다닥 세 개인데, 요거는 공, 동시에 신청하는 거고, 요거는 그걸 받아서 알아서 해주는 거고, 같은 날 따다닥 세개 들어온다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23페이지 에요세 가지,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신청, 신청, 요두개 묶어가지고, 동시 신청. 자, 동시 신청하고, 요것도 그, 그나 같이 해주긴 해요. 근데 이건 신청이 아니지. 직권이니까. 예. 동시 신청, 직권. 그래서, 따, 다닥세 개가 같이 나온다. 그 다음에 요것도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침해하는 등기를 말수하는 거예요. 자, 전부 다 말수하는 데는 안 돼.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되는 건다 지운다! 이러 틀린 거예요. 예. 다 지우는 건 아니고, 침해하는. 예. 이 침해 여부를 따는게좀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 안 나오고 있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침해하는, 전부 아니다. 침해하는 이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가처분은 여기까지. 가처분, 여기까지 아시면 되고요. 가처분을 처음 거는 거는 촉탁등기요 가처분 등기를 처음 거는 건 촉탁등기. 자, 어디 가서? 법원 가서 신청하면 법원에서 촉탁으로 넣어주는 이런 구조예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이 가처분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서 김병렬이라는 사람이 자 집을 진거지. 김영준 사람이 집을 줬어요. 집을 졌어요 자, 집. 자, 집이 지금 어디 있어요?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거죠. 그죠? 주택이죠? 주택, 1층 주택. 그죠? 200제곱미터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자, 이 사람이 미등기예요. 미등기. 세 가지를 않았어요. 그죠? 집은 다졌는데요 그죠? 내거 됐어요? 소유권 있다 없다? 있어요. 자, 등기를 치지 않더라도, 어, 등기세 가지 않더라도, 그죠? 원시취득. 그죠? 자, 민법제. 187조에 따라서 원시취득, 기타 법률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등기 없이도 물건변동. 등기까지 하면 처분할 수 있다. 자, 이때 첫 등기가 뭐죠? 소유권 보존등기. 자, 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본인이 단독 신청으로 등기소에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안 하더라도 내 거니까 굳이 안 하겠다. 근데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 그죠? 이거를 미등기로 보존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임기현이라는 사람한테 이걸 팔기를 한 거야. 팔기로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하고 처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등기로 그냥 연락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겠죠? 열받아서 어떻게? 해? 소송을 걸어요 소송 걸어가지고 뭘 내놔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놔라. 소유권 이전 등기 근데 말이 안 되니까 소송 걸면서 미리 뭘 걸어요? 가처분을 걸 수가 있다. 자, 미등기 부동산에 가처분을 걸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미등기 부동산에 가처분 걸면 등기관이 곤란하겠죠? 등기관이 야, 이럴 때는 야, 등기관이 어떻게 해? 직권으로. 자 보존등기를 열어준다. 이 보존등기가 직권인지 어떻게 하냐. 여 보세요. 자 보존등기가 직권인지 어떻게 하냐. 접수일자가 비었어요. 접수일자가 비고. 자 보존등기는 원인은 원래 비잖아요. 그러니까 보존등기인데 이두 개가 다 비었네. 아, 이건 직권으로 났구나. 아, 아니나 다를까 밑에 가처분이 걸려있네. 알수 있죠? 자이 가처분권자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소유권 이전등기. 일체 처분 행위를 금지한다. 여기서 가처분이 촉탁되니까 이걸 받아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 등기를 해준거지. 그래서 요 등기 따닥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권 보존등기하고 임견이 가처분을 걸었다. 요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 교재. 자, 우리 교재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12페이지에 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12페이지 확인됐죠? 네, 12페이지. 자, 이 가처분이 언제 들어왔어요? 2011년 3월 5일날 들어왔죠. 그러면 요 보존등기 언제 들어왔겠어요? 그날 들어온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가알브을안 여기 썼는데 여기다가 2011년 3월 5일이라고 써보세요. 2011년 3월 5일. 자 여기로 들어옵니다. 여기로. 여기로. 예. 접수일자가 없어요. 이거는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직권 들어왔기 때문에. 자 같은 날짜 따닥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가처분 때문에 등기관요 이걸 직권으로 넣어주고 자, 가처분을 넣어주게 돼 있다. 이해되시죠? 네. 미등기 부동산에도 가처분 촉탁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자, 집을 저놓고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등기관이 직권보전이 하면서 이렇게 쓰게 되있습니다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사면 큰일 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권으로 보존등기 해주면서도 자, 나름의 안전장치를 달아놓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지금 자,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승인 받으면 이거 지워집니다. 예. 자, 다음. 요번에는 예. 이번에는 자 요번에는 가등기. 완전 딴 얘기예요. 자, 완전 가등기. 가처분 얘기했고 이제 가등기 넘어갑니다. 자, 13페이지죠. 13페이지. 자, 일단 첫 소유자 누구죠? 첫 소유자는 이정재. 자, 이정재. 자, 이정재하고 정우성하고 자, 미리 예약을 걸었어요. 자, 그냥 예약만 걸면 거기서 끝나요. 그러면 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자 당장 내 걸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고 자, 임시로 예약 걸었다고 자, 등기부에 좀 간단하게 써놓자. 이게 가등기란 말이죠. 그래서 가등기라면 제일 좋은 게 순위가 잡혀요. 이걸 안 해놓으면 자기들끼리만 아니까 딴 사람들은 사정 모르잖아요. 근데 순위를 미리 잡아놓을 수 있다. 앞으로 이 2번으로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오겠다라고 약속 예약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가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가야 됩니다. 누가 가요? 가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가야 됩니다. 누가 가요? 예? 예? 가, 등기, 권리자. 또, 가, 등기, 의무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이때, 자, 이정재는 가등기, 권리자의 의무자예요. 가등기, 의무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사람이 가등기 해주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가등기, 권리자. 자, 둘이 같이 가니까 어떻게? 해? 공동신청. 그죠? 자, 근데 공동신청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자, 시험에는 단독신청이 나오겠죠? 자, 단독신청 누가 가겠어요? 가등기, 권리자 갑니다. 가등기 리자이 친구 누구예요? 지금 정우성 자, 이 사람이 혼자 가면 자, 혼자 가면 등기관이 못 믿겠죠? 그럼 뭘 갖고 오라.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요거 갖고 오시라. 요것만 갖고 오면 너 혼자 와도 내가 가등기 해 줄게. 등기소에서. 예. 근데 사실은 의무자 승낙서만으로 단독으로 바꿔 주는 건 가등기밖에 없어요. 다른 등기는 절대 승낙서 갖고 온다고 단독으로 안 바꿔 줘요. 예, 승낙서만으로도 단독으로 바꿔 준다. 그죠? 근데 이 승낙서도 안 써지면, 원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요. 판결식이나 받기는 어려우니까 하나 더 간단하게 법원에 써주는 게, 가등기 하라는 가처분 명령.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자, 여기서 조심하실게. 좀 전에 배웠던 가처분하고 달라요. 이건 이름만 가처분이야. 진짜 가처분 아니에요. 그죠? 가처분 명령. 이거 촉탁 등기과 명령 등기과 단독 신청. 요거 쓰면 안 돼요. 자, 이거는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종이에 그냥 가처분이라고 써 있는 거지. 진짜 좀 전에 배운 가처분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아시죠 네. 저한테 권한을 주신다면 저 법을 개정해서 이걸 지워버리고 싶어. 진짜 가 가지고. 펜이 써 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시험이 되는 거지.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나면 오 이거 무슨 등이다 단독 신청등기다 그래서 요구하고 요구하고 또는요 또는 또는 가등기부자 승낙서 또는 가등기가전 명령이 있으면 자이 정우성이 혼자 가서 가등기를 혼자 신청할 수 있다. 그죠 이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요. 의무자 승낙서 또는 가등기가전 명령. 그럼 시험 어떻게 나오냐? 가등기가전 명령은 촉탁 등기다 OX. X 요걸로 난다고.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촉탁으로 들어오면 각한다 OX. 오지. 촉탁으로 들어오면 각하지. 각하원이라 뭐라고요? 단독 신청이라고. 그죠? 요런 식으로 이제 말을 다 바꿔냅니다. 음. 자, 물론 이렇게 이제 설명 듣고 나서 실제 시험에 이제 이렇게 내버리면 틀려요. 틀려요. 뭐 어떻게 요그 틀려봐야지. 틀려보고 나서, 아, 이게 틀렸구나. 아, 이것 때문에 틀린 거구나.를 이제 깨닫고 나서 다시 반복해야. 예, 그러고 나야 실제 시험 가가지고 이게 안 속습니다. 그 단계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설명 듣고 그 이해되다가 문제 풀리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그런 분들이 제일 좀 너무, 너무 해. 이해는 되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아직 문제 풀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넘어가셔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뭐 머릿속으로 정리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정리될 것 같아요? 안 돼. 정리 안 돼. 뭐, 뭐 6과목 어디 정리될 것 같아요? 그런 희망, 꿈과 희망 버리시고요. 어쨌든 시험 당일 날 답만 찍자. 이게 목표예요. 지금. 1년 안에 동차를 붙는다는 건 정리되고 붙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정리 안 됩니다. 보통 분량이 아니게. 그러니까 이 마음에 좀 겸손을 가지시고 예, 지금 설명 듣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복습하고 문제풀이 가고 연습하고 자, 모의고사 봐서 틀려보고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뭐 이건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경험을 이제 잡아내셔야 돼요.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모의고사 보시면서 문제 풀던 기억이 나야 돼. 채점할 때. 그냥 채점해서 이거 내가 왜 찍었지? 이러면 안 돼. 이게 제일 중요한 부위에요. 설명 듣고 뭐 이해되고,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야. 나중에 모여서 보면서 찍어, 찍으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찍었어. 라는 게 채점할 때 생각날, 나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요약집이라든가 비밀노트를 보면, 아, 그때 그렇게 설명된 게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스스로 깨달아야 돼. 제가 암만 설명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냥, 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맞추세 그러면 까먹잖아. 또 시험장 가서. 그니까, 그거를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이 문제 풀어야 돼. 그죠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촉탁이죠. 단독신청이죠, 주이 이렇게 민지 한 시험 볼 때까지는 1 0 0번 정도 할 거야, 0번 정도. 예. 자 그럼 가등기 걸렸어요. 이렇게 예, 등기관이 이제 가등기를 걸어놨습니다. 그럼 소유자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여전히 이정재죠. 자 그래도 딴 사람한테 넘길 수 있다 없다? 있다. 똑같단 말이에요.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 김구라 들어오는 것처럼 지금 누가 들어왔어요? 인태평 들어왔어.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이 가등기만 나가버릴 수 있어요? 가등기 나간다. 누가 나가요? 정성 그러지 말고 가등기 명인. 가등기 명인 이제. 가등, 아까는 가등기 걸리져 있지. 근데 등, 등기 올라왔으니까 가등기 명인. 자 스스로 나 나갈래요. 그러면 단독 말소가 돼요. 근데 자 얘, 얘가 나간다고 해도 연락이 없어. 얘가 답답하겠죠? 얘가 대신 가서 이거를 말소시킬 수가 있어. 있는데 자 그냥 가면 안 되고 뭐가 필요해요.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 그러면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를 단독 말소시킬 수 있다. 그럼 얘가만 지워지면 얘는 살잖아요. 그럼 얘도 바빠. 그럼 누구 보내요? 이정재. 누구요? 예 가등기 의무자. 의무자도 요거를 지우러 혼자 갈수 있어요. 대신에 뭐가 필요해? 승낙서. 자, 이 사람 승낙서만 있으면 얘도 얘도 가등기를 단독 말소할 수가 있다. 이게 시험에 엄청나요. 작년에 났고 가등기 단독 말소 세 사람. 가등기 명의인, 가등기 의무자, 해관계 그래야지. 이게 딸딸딸외워돼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 없어뭘 뭘 이해를 해 외워 외워 아니 사람 셋밖에 없어 지금 셋밖에 없어 가등기 명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 자셋다 가등기를 단독 말소할 수가 있다 대신에 본인은 그냥 가면 되고요 나머지 애들은 뭘 어필요해? 명인의 승낙서 자 여기서는 누구 승낙서였어요? 의무자 처음 가등기 할 때는 의무자가 승낙을 해야지 근데 지금은 뭐하니까 가등기 말수하니까 말수할 때는 명인의 승낙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도 가등기를 단독 말수할 수가 있다. 이거를 심지어 우리 시험에 예전에 이렇게 냈어요.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를 단독 말수할 수 있다 OX. 오 x 스오맞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 생략된 건 명인의 승낙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걸 빼고도 지문에 옳은 지문을 냈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를 단독 말수할 수 있다. 대신 조건은 명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됐죠. 예. 자 그다음 예. 이번에는 정우성이 안 나간대, 안 나간대. 자, 안 나가고 내가 본등기를 하겠대. 본등기하면 얘는 어떻게? 말씀말소, 직권말소 거죠. 아, 이제 약간 조심스러워졌어. 예. 이건 직권말소예요. 아까 가처분에서는 단독 신청말소였는데, 가등기에서는 직권말소라고. 알수 있죠. 자, 서 얘가 본등기를 하고, 하고자 한대. 제대로 이제 본게임 들어간대. 그럼 누구 만나야 돼? 이정재 만나야 돼요. 본등기 의무자는 그때 그 사람이다, 지금 소유자다. 그때 그 사람. 자, 그때 그 사람. 여기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본등기를 치게 되면 자, 얘가 밀려 내려가요. 김태균이 밀려 내려가면서 여기다가 정우성하고 들어온다고. 됐죠? 이렇게 들어온 거죠. 요거. 요게 본등기란 말이에요. 본등기. 본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권리자다. 본등기 의무자는 그때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자, 가등기 순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러나 자, 언제부터 내 거죠? 본등기시부터내 거예요. 자, 4월 달부터 내 거가 되는 거죠. 자, 3월에 껴들어온 애는 어떻게 해요? 직권 말수 됩니다. 직권 말수. 자, 직권 말수니까 접수일자가 없어요. <웃음> 접수일자 없고 자 언제 너 말수되니? 4월 25일. 어? 4월 25일. 같은 날이죠? 자, 이날 본등기 치는 날 이것도 자동으로 지어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김태평이 을구에 저당을 잡아놨었다. 이럴 수 있죠? 자 김태평이 국민행에 은 돈을 끄고 나서 저 을구에 3월달에 저당을 잡아놨었다. 이것도 역시 직권으로 말수가 됩니다. 그죠? 예. 소유권 가등기를 걸어놨었잖아요. 소유권 가등기를 걸어놨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없었던 저당권이었죠. 여기 가등기 2월달에 가등기 잡아놨을 때는 아까 3월에 저당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꺼번에 지워줍니다그 저당권도 이 가등기권자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직권말소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을구에 있었던 거 3월에 있는 저당권도 정우성 권리를 침해한다. 궁도도 직권말소다. 됐죠죠또 어떤 분이 걱정하더라고. 그럼 국민은행 어떡하니?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하요. 이제 여러분이 걱정할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 경우 말소된다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국민은행은 이런 상황에서 가등기 있는데 돈안꺼져요 만약에 들어오면 말소된다 이 소리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민에게 판단해서, 어, 가등기가 있네? 우리가 그러면 2월에 가등기인데 3월에 저당 잡으면 우린 나중에 죽을 수도 있네? 그럼 돈안 꺼주겠지. 만약에 누가 잘못해서 꺼졌다 그러면 말소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소송하냐? 그런 거 없어. 지가 다 등기부 다 보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뭐, 뭐 손해배상 그런 거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예. 자, 지금 저당권도 말소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가등기 자 넘어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잡혀보세요 자, 자 지금 서자 두고 서장훈 서장훈 자 누가 가등기 잡았죠 유재석 저, 아까 이제 정우성 자리에 이제 유재석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유재석이 본등기를 못 쳐요 어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마 돈이 없나 봐 돈이 없어서 제대로 본 게임을 못 들어가게 돼 있어 그 본등기를 못치게돼있는데자 포기하려고 가등기를 말수하려고 그랬더니 이 부동산 인기가 엄청 많아 엄청 많아가지고 서로 사게다가 줄을 섰네. 근데 내가 지금 최선수님이 2번 잡아놨죠? 그냥 포기하기 아깝잖아요. 그 어떻게? 본 등기도 못하고 자 포기하기 싫고 어떻게? 어, 가등기를 팔수 있어. 자 가등기 자체를 딴데 팔 수가 있다. 가등기 이전이에요. 자 이거 가능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가등기도 딴 사람한테 이전할 수 있다, 그렇죠? 누가 그러는데 피받고 팔라고. 빵 터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피 받고 판다 해서 돈을 받고 가등기 순위를 딴데팔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가등기 순위 사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현재, 현재 이 사람 계약된 게 1억인데 현재 시세가 10억이야 그럼 얘한테 잘 얘기해서 순위를 2억에 사기로 했대 사겠어요? 이해가 안가 지금? 돈 계산 너무 복잡해? 중개사가 이거 복잡하면 안 되는데 지금 예. 그래서 이거 피만 사면 피만 사면 시가보다 훨씬 싸게 사게 되면 살만하다 그러면 뭐 여기다가 자 3번 넣고 싶어요 2달 넣고 싶어요 2달 넣고 싶지 그래서 가등기 이전은 부기등기 아니 이전은 부기등기죠 예, 이렇게 가등기가 이전됩니다 자 누가 샀어요? 김구라 샀어 그럼 본등기 치고 들어오겠죠? 본등기 자 본등기는 누가 하겠어요? 김구라가 자 누굴 상대로 서장을 상대로 내가 지금 가등기 샀다. 내가 본등기 한다. 그러면 이렇게 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김구라. 자, 김구라가 본등기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가등기도 뭐할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그럼 이전 받은 사람이 본등기 치르고 들어온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말 바꿉니다. 자, 지금 가등기권자 누구예요? 유재석. 자, 유재석이 가등기를 딴데팔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김구라한테 팔라 그랬는데 동작 그만 하고 들어왔어요. 박명수가. 나타나가지고 자, 잠깐만 너 이거 나한테 주기로 했잖아 어, 어디 또 김굴한테 팔려고 그래 동작 그만 소송 들어가 그래서 박명수가 유재석을 상대로 가등기 내놔라고 소송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굴한테 넘겨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거 박명수가 이거 못 넘기게 뭘 걸어요? 가처분을 걸어 자, 가등기 자체를 못 넘기게 가처분을 걸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부기등기로 들어와요 그렇죠? 자, 가등기를 넘기지 마라고 가처분을 걸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들어오면 자 박명수가 내가 원하는 건그 가등기 이전이야. 그거 딴데 팔지 마. 라고 걸고 들어온단 말이죠. 이 가처분을 그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의 가등기, 그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그러면 3번이 들어와 버려요. 3번이 들어오면 얘가 본인이 좀 말소당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뭘 잡아야 돼요? 가등기를 잡아야 돼. 가등기 상해 권리에 대한 가처분그래서 부기등기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이 경우에는 얘가 본등기를 치더라도 얘는 말소시킬 수가 없어요. 3번이 아니라 2다시잖아. 만약에 3번 가첩은 들어왔으면 그때는 서장훈 상대로 가첩을 잡은 거예요. 자 그런 경우는 가등기보다 늦기 때문에 밀려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죠그 이거는 그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다 같은 말이에요. 그 가등기, 해당 가등기,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은 이 가등기가, 본등기가 들어오더라도 말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작년, 재작년 연속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은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라고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표제부 얘기를 좀할 건데 자 요거는 아무래도 좀 쉬었다 쉬었다 해야 될것 같아요 쉬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변경 등기가요 지금 15페이지 지금 나오는 겁니다 변경 등기 표제부 등기나 자 권리 변경 등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조금 쉬었다 갈게요 좀 쉬었다가 10분 만 쉬었다 갈게요